예준까 공구를 하더스습니다 경남 진주에 와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 오늘도 공구 수립 전문가 분과 함께 공구 사용 시 알게 되시면 좋을 법한 꿀팁을 드리려고 왔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만나 뵙고 좋은 꿀팁 한번 들어볼게요. 가시죠. 예준과예준과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진주에 위치한 지원철물이라는 곳에 이제 전동파트를 담당하는 최지훈 실장이라고 합니다. 오, 고맙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또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토한 공구를 찾아내서 소비자들이나 뭐 이렇게 시청자분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네. 제가 하나하나씩 찾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공구 관련 좋은 이야기를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로 공구를 어떻게 하면 빨리 부실수 있는지 어떻게 고장을 내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장 낸다고요 고장 내는 법을 알아야 고장을 고장 안낼 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모든 공구들은 이렇게 뭐 수공구도 마찬가지고 전동 공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저는 소음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소음품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드라이버를 어떻게 하면 빨리 소모를 할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동 공구지만 수공구라는 과정 하에 이걸 빨리 소모를 시키려고 합니다. 십자 드라이버가 있을 때 완전히 이렇게 밀착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사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비틀어진 상태 사용하시면 헛돌게 됩니다. 풀리긴 풀려도 끝에 가루가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실 때 드라이버가 빨리 마모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이 드라이버 비트 같은 경우 네. 수공구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네. 피스를 풀고 쪼으실 때 끝까지 피스 머리에 밀착을 시키신 상태에서 풀고 쪼고 그리고 전동 공구도 마찬가지고 네, 대충 이렇게 얹고 이렇게 하면 은 빠른, 네, 빠른 손상이 일어나니까 네. 반대로 하면 된다. 네. 일단 전동 공구를 어떻게 하면 빨리 고장내냐 과부하를 걸어주는 방법인데요 제가 직접 한번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목공용 원형톱이 있습니다 충전 공구로 준비해봤고요 하판을 자르시거나 할때 처음에 무부하 상태로 한번 회전을 시켜보면 이렇게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는 좀 고주파 소리도 많이 들리고 기계가 깔끔하게 돌아간다는 소리가 납니다 적정한 부하를 걸어 주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냐면 힘에 받치지만 이질적인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이렇게 비틀어서 과부하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멈췄다 어, 이런 식으로 점점 RPM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점점 회전력이 점점 낮아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상태를 이제 과부하라고 하는데 보통 기계들이 요즘에 힘이 좋기 때문에 과부하된 상태로 돌게 되고 그게 돌게 되면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가 타게 됩니다 나를 보시면 탄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부분이 철판이라서 모든 부하를 다 받기 때문에 이렇게 비틀렸을 경우에 모재가 나를 잡아서 과부하 걸리게 됩니다 충전 공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납되는 기능이 있어요 이러한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에서 과부하가 되어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발생한 것 때문에 절연이 파괴되고 절연이 파괴되면 모더가 타게 됩니다 그것을 고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 고속절단기를 한번 과부하 무부화, 그다음에 적정한 부화를 걸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먼저 무부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방금이 제 무부화 회전이었고, 지금부터 이제 적정한 부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방금은 이렇게 적정한 부하를 걸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모재도 깔끔하게 잘렸고 절단 속도 많이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과도한 부하를 걸어서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 옆에 보시면 이렇게 돌가루도 다 나오고 이 노란색 같은 게다 돌가루거든요 이렇게 금속을 자르실 때 장비가 최대 RPM에 도달하고 적정한 부하를 걸어서 내리는데 그 적정한 부하가 어떤 거냐 잘리면서 불꽃이 튀는 것도 있고 소리가 조금 다릅니다 부하가 걸리냐 안 걸리냐는 그 소리와 손의 감각으로 이게 잘리면 은 어느 순간 쫙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셔야지 강제로 이렇게 힘을 주서 몸무게로 이렇게 눌러 버리면 절단 속도 소비가 심하고 모재도 잘 잘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게 돈이 나갑니다. 돈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부하를 걸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모재에 강한 부하를 줘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손상된 부속을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기어가 달아서 없어지고. 필연적으로 상대방에 있는 이 상대 기어도 달아서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기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으로 갈아야 되는데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꾹 눌러서 사용하면 절단속도 재수명에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모다도 갈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사용하시고 적정한 부하를 걸어서 사용하셔야 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생긴 원형톱을 들고 왔는데 기능이 다 다릅니다 뭐 금속용 원형토 목재용 목재용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유선이고 얘 같은 경우는 무선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금속용입니다 RPM은 3900, 5800, 5200 이렇고 철제용을 자르시는 분들께서 여기서 목재나를 꼽으시면 안 되냐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목재용 기계에다가 철제날을 꼽으시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이 낮은 RPM인 저속 원형톱에는 목재를 자를 때그 분진들이 이 날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RPM이 낮은 철제용 공구 같은 경우에는 기어 마모도 심하고 날을 잡기 때문에 쳐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고장이 나고요 그래 같은 경우에 RPM이 빠른 데다가 철제용을 쓰게 되면 이 원형 톱날의 팁들이 다 손상이 되어 쓰지 못하고 그리고 안에 내부에 있는 기어도 손상이 되게 됩니다 이 똑같이 생긴 원형 톱이지만 목재용과 금속용을 나눠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원형 톱날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철제용 날을 보시면 이 팁들이 평평하게 일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재용날을 보시면 좌우로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으면 부하도 덜 받고 목재를 자를 때 특화되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전용날을 쓰셔야 되고요.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철을 갉아먹는다는 식으로 된 메탈 팁선을 금속용에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드릴이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과장 네.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인데 일단 드릴이 이렇게 생긴 게다 다르지 않습니까? 용도도 다 다르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임팩 임팩트 드릴하고 뭐 함마드릴을 기본적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팩트 드릴, 드라이버, 네. 임팩트 렌치 드라이버, 네. 그다음에 함마드릴 드라이버. 네. 이게 SDS 플러스 로터리 함마드릴이 있는데 네. 임팩트 드라이버는 비트를 사용해서 나사를 조거나할때 많이 쓰고 예예 예. 네. 예. 얘 같은 경우에는 볼트, 네. 큰 사이즈의 이제 볼트, 14, 예, 네. 네, 볼트 너트 예, 네. 그렇게 사용하고 얘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천공 위주의 작업이라든지 뚫는 게 네. 이게 우선인 거잖아요. 예, 구멍을 내는 위주고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앙카 그 작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특색이 있는 기계들이 이렇게 있지만 요즘에는 아답터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임팩트 드라이버라도 복스 다마를 꼽을 수 있고 아니면 비트 소켓을 또 꼽아서 사용할 수 있고 천공 작업을 할때 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임팩트 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마드릴은 천공 작업을 하기 위해 있지만 콘크리트 6mm까지는 뚫리고 로타리 한마 같은 경우에는 천공 작업을 할수 있는데 콘크리트 14mm 이상 뭐 세탄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실 때 좋고요. 이 척을 사용하시게 되면 목재나 철재도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척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드릴링 모드로 레버를 돌려놓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답타들이 나와 있지만 그 아답타들로는 이제 모든 공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능력에 맞는 공구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드릴을 맨날 또 수리를 하시잖아요 네. 이 드릴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고장난다 또 반대로 드릴도 마찬가지로 네. 과부하를 걸면 야이 공구가 네. 전부 다이 부하에 의한 고장이 많은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어, 네.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네. 뭐 부하 걸릴 거가 없습니다 왜냐면 안에 한마 가 스프링으로 이렇게 쳐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부하 걸리면 쳐주고 부하 걸리면 쳐주고 이런 기능이라서 부하 걸릴 일이 거의 없고요. 네. 이게 문제인데요. 요거를 13mm까지 물릴 수 있는 척인데 그 보통 그홀소라는그 예, 천공할 네, 때 천공할 청량, 때 쓰는, 청공할 때 쓰는 네, 그런 걸 사용하실 때 2단을 놓고 많이 사용을 네. 하세요. 2단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빠른데 토크가 낮기 때문에 홀소 손상도 심하고 물론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홀소도 손상이 심하고 홀소 날도 네. 빨리 닳고 어기 기계에도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 과열이 됩니다 네. 이쪽이 요 같은 경우는 1단으로 놓고 사용하셔야 저속으로 돌고 보아도 덜 먹고 그렇죠 업구도 놓고 좋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잘 쓰는 것만큼 보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보통 이렇게 그라인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기계에 묶어서 보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요 끝부분을 꽉 당겨서 이렇게 꽉 묶어 놓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이 부분에 전선이 많이 당겨지기 때문에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느슨하게 이렇게 하셔서 본체에 감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간이 있게 하는 거네요. 네네. 확 당기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확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네. 느슨하게 해서 공간을 두고 묶어라. 네 그리고 항상 기계들은 전부 다 금속이기 때문에 습이 없어야 되고 뭐 보관하실 때 고열이 안 나는 곳 그러니까 뭐차 안이라든지 이런 곳에 넣어놓으면 구리스가 마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관하실 때 열이 없고 습이 없는 곳에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카본 타입의 방식과 브러시리스 타입의 이모타의 타입 방식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단점 이 있을까요? 브러시리스의 단점은 하나밖에 없다고라고 했거든요. 어? 그냥 비쌉니다. <웃음> 네. 카본 제품보다 그냥 비싸서 그 그렇죠. 단점이고 네. 드릴 뒷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제품 같은 경우 바람 구멍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람 구멍이 엄청, 엄청 많아요. 네.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발열이 덜하고 발열이 많이 나게 됩니다 이 카본, 카본 방식이 네. 발열이 심하고 네 그렇죠 브러시리스 제품 자체가 발열이 적다 네, 네. 이 발열이 적은 이유는 네. 직접적인 전기 신호를 여기 모더에 주지 않고 얘는 전자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모더에서 직접적인 열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바람구멍 차이가 있고 네. 브러시리스가 사용 발열이 작기 때문에 뭐 배터리도 오래가고 효율도 높고 RPM도 높고 뭐 좋은 점이 많아요 네. 제가 수리하다가 부속을 오,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이 부속 내부를 보게 되면 브러시리스의 스위치고요 카본 타입의 스위치인데 이렇게 카본 브러시가 들어가는 브러시 홀더가 있어요 네. 사극 모다인데 여기 보시면 색깔이 다 변해있잖아요 네. 과열이 돼서 이미 이 모다와 카본 홀더와 스테이터, 이 자석으로 된 스테이터 네.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안에 이기어도 망가졌기 때문에 폐기 처분이 된이 기계입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살리는 가격보다 새거 사는 게 네, 새거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된다면 네. 부속할 수가 없어요 통째로? 네, 통째로 이렇게 아세이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 통째로 가르셔야 돼요. 음... 그러면 이제이 카본 방식 타입의 드릴을 네. 팔았을 때랑 네. 이 브러시 리스 방식의 드릴을 팔았을 때 네. 들어오는 수리를 보면 네. 카본 방식의 타입은 뭐 카본을 교체하기 위해서도 들어오지만 네. 위에 지금 모타 방식의 모타에 네. 문제가 생겨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브러시 리스 제품 같은 경우는 모타는 멀쩡한데 항상 네. 스위치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수리를 보내보면 이 브러시 리스 방식이 뭔가 모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터가 고장나기 이전에 네. 스위치에서 이 뭔가 부하나 안 좋은 것들을 다 받아서 자기가 죽고 모터를 살리는 네.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 과부하가 걸렸을 경우에 네. 전원이 차단이 계속되기 때문에 네. 전기적 신호가 들어갔을 때호모가 네. 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전기가 차단될 때마다 그 부분을 잘린다고 그렇죠. 네, 보면 스위치가... 됩니다. 예. 어... 먼저 모터가 나갈 일은 거의 없고요. 그렇죠. 네, 모터를 그 살리기 위해서. 모터가 네. 잘안 나가더라고요. 네. 모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게 나가는 순간 전체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컴프레셔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이제 제가 한개 말씀드릴 거는 고장이 났다고 수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 과부하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요만큼 튀어나왔을 때 전원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요것만 눌러주시면 다시 작동이 됩니다 열이 났을 경우에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부하에 의한 그 과전류 때문에 저 차단기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단기가 떨어지면 저 차단기도 언젠가는 교체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요즘은 생각보다 셀프로 네. 수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초보적으로 이제 수리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부품만 구할 수 있으면 자가 수리는 다 가능한데 어디까지 자가 수리 범위냐 제가 봤을 때는 유선에서는 전선 교체 어. 스위치 교체 카본 그 교체, 카본 교체. 네. 네. 그렇게까지가 자가 수리 범위라고 보고요. 네. 그 이후에 그뭐 모터라든지 스테이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 교체는 솔직히 집에서 하기 힘들어요. 장비도 있어야 되고, 거, 네. 예, 조금의 손 기술 약간 필요한 음... 거라서 많이 해보신 분들이 해야 뭐 안에 있는 내부 손상 없이 수리가 가능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네. 터프한 공구님과 함께 공구 사용 시 그리고 수리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꿀팁을 드렸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많이 긴장해요 <웃음> <웃음> 이제 끝날 때 되니까 긴장히 조금 풀린 것 같은데 네. 항상 수리하실 때 전원과 안전 장비와 분해도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네. 구하기 힘드니까 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네. 제 채널을 보시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계속 음.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또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정말 오래 하셨고 또 공구 관련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었잖아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전부 다 준비를 해서 보여주시는 이 부분이 영상으로는 짧지만 이 준비하는 게 게 진짜 보통 일은 아닌데 네. 이렇게 다 해주시고 너무 잘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저도 네. 터프한 공구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터프한 공구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